국회의원들이 탄 버스가 앞뒤 길에 미끄러져 절벽 아래 논두렁에 처박혔다 때마침 폭우로 걱정하던 농부가 논을 살피로 나왔다가 그 현장을 목격했다. 농부는 땅을 파고 국회의원들은 모두 정성껏 묻어주었다. 며칠 뒤 파출소장이 지나가다 부서진 버스를 보았다. 아니... 아 이게 무슨 일이야? 국회 소속의 버스임을 알고는 농부를 찾아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다. 아, 당신 논에 있는 전복된 버스에 대해 아는 게 있습니까? 아, 제가 사고 난 버스에 있는 사람들 전부 묻어주었습니다. 아니,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이 전복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 겁니까? 아이 뭐몇 사람이 살아있다고 외쳐대긴 했지만 당최 거그 사람들 말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. <웃음> WHAT <laughs> WHAT